창세기 36장 읽어볼게요. 1절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2절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속 시부온이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3절 또 이스마엘의 딸 누바요시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4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누에를 낳았고 5절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6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9절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10절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11절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13절 루엘의 아들들은 나악과 세라와 산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14절 15온이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요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15절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16절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17절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아 족장, 세라 족장, 산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애돔 땅에 있는 르오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18절 에서의 아내인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19절에서 곧 애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20절 그 땅의 주민 호리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보온과 아나와 21절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여. 22절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망과 로단의 누이 딥나여. 23절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만악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24절 시보온이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보온이 나귀를 칠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25절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만이 오홀리바만은 아나의 딸이며, 26절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27절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하왕과 아간이요 28절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란이니 29절 호리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보온 족장, 아나 족장, 30절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32절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33절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4절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5절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모압틀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36절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7절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누오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8절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하라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9절 악볼의 아들 바하라나니 죽고 하다리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 베리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이 손녀더라. 40절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딤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41절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42절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입살 족장. 43절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애돔 족장들이며 애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